번째 방법은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인지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행복한 거라,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임에도 힘든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40일 금식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기준,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 없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없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유혹도 불이한 음성도 이겨내고 여러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 있는 사람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 없는 소리가 진짜와 가짜를 진실과 거짓으로 <목소리도> 하 <하늘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도> 백성들이 다계시기를 <목소리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도>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 4 0 7 9191번 꿈의 교회로 연락 주시고.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114번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 아라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관진자들한테 내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니라 출석 쿠폰에 도장 찍고 연말 개근 상품을 기대해주세요. 10월 30일 화요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북방선교회 기술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영생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오늘 이 시간은 한소만 교회 유영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 그세 번째 순서로 봄을 사러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안방에는 우리 아버지가 여교를 치르고 받으신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이무공훈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던 그 엿장수 부부가 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엿장수가 제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필요 없는 거라고 자기한테 갖다 주면 엿을 준다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엿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걱정하니 어머니에게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안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네. 다 그때까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요 철 없는 저처럼 자랑스러운 보물을 갖다 팔고 옆받고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회사가 러일전쟁 당시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다가 울릉도 근해 어디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배 안에 150조 가치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주식이 단기간에 무려 3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 의혹을 받아서 당사자들이 지금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보물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주식 투자자나 회사는 물론 온 나라에 아마 큰 경사가 날 법도 했습니다. 오데 보물이 말하는 천국의 보물은 150조 원씩이라 온천하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보물은 바다 깊이 숨어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보물 우리 교회가 관직하고 늘 전하고 나누는 보물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그 보물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보물기교에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지고 종착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물기후 한절 안에 담겨질 만큼 짤막한 본문의 간단한 이야기죠.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물항아리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숨겨두고 보물을 거짓에 쓰기도 하고 또 보물이 생기면 은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전쟁과 난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은밀하게 숨겨두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보물주인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때는 이게 여러가지 시비거리가 됩니다 한 소작인이 이 보물항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보물을 얻어서 잘 먹고 잘살았다그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는 어떤 이들은 이 소장농의 태도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은 밭 주인과 의논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늘의 윤리가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 보물은 지금 밭 주인 부자영감이 묻어둔 게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런 관심은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당시 회자되는 얘기거리 그래 하나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본래 의도 그 핵심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농장에서 일하기를 을 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성실해요, 진실해요, 착해요, 부지런해요.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근데아불싸이 녀석이 외동딸과 누리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혼하겠답니다. 응감생심, 이 테일러가. 이젊은이를 쫓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폭이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격보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알만한 얼굴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오래전에 자기 농장에서 일하던 제임스라는 젊은이가 이제는 승장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데이 사람이 당선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이죠 작 집에서 쫓아내던 그 젊은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보화비유에서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해요 진주비유에서는 역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화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이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주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그 값진 진주 같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보물이 천국이래요.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기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장사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호를 얻는 것, 뜨다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찾아 애쓰고 목부림 하다가 정말 귀한 천국 보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지 44절 이를 발견한 후에 그랬습니다. 46절 극히 감춘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여러분 이 발견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역전된 이라 역전극이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승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은 이런 자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았어요. 여기 찾았다 하게 잔치를 벌립니다 이런 돈을 찾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 완하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 비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큐리스코쥬리스코 I found it.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I found it, 리스코이 말을 발견한 후에, 발견함에 내가 찾았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학자 아르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음. 아파서 공정 목욕타이같되니 마침 아무도 없어요. 잔잔한 물 속에 풍덩 들어갔더니 물이 출렁 흘러 넘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아르킴에 대해서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I found it! 그리고는 빨붙고박로 뛰시나 봐요. 옷벗은 것도 몰라요. 퓨리스코! 퓨리스코! I found it! I f o u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함입니다 여러분, 옷 벗고도 벗은 줄도 모르는 것, 이게 바로 휴리스크라고 하는 말, 밝게났다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 떠는 태양이 어제 그 태양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받고 나니 너무 깊어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고왜 노다지를 발견했나 높은 자리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마다 춤을 추며다니 오래된 조커입니다. 사5종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요. 요즘 뭐사5종 시리즈가 다 없어졌습니다. 많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조커예요. 선호공은 사5종의 대학을 졸업받고 입사 시험을 치르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면접관 앞, 면접관을 기다립니다. 선호공 차례가 됐습니다. 앞에서도 노트 2을 하고 215번 선호공입니다. 날렵하게 생겼구만. 특별 좋아하는가? 축구 선수고 한테 누구를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안좋아하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문화혁명이 언제 있었는가 18세기 지역 비행접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똑똑하네 나가보게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우증이뭘 묻더냐 뭐라고 대답했냐 어찌껍지 못해 그대로 가르쳐줬습니다 발달 배웁니다 옛날에는 안좋아하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옛날에는 안정환이 되지면은 손흥민입니다. 1 8세기죠오1 8세기죠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후정 차례가 됐습니다. 300분입니다. 이름이 뭐요? 옛날에는 안정환이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18세기입니다. 당신 바보니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못어다든지이냐그기에 흉렬에서되리냐이요 신가의 66분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만든 말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수 말고 나를 구원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 신앙 말고 내가 받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바아도 이것만은 지켜내야 될 영원한 가치, 궁극적인 가치, 천국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묻힌 밭을 사고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역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44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4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고 싶다, 샀다, 살 끼다가 아닙니다 사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고 못 사면 너 바보다 그 얘기야 이 보물을 발견하고 안 사면 너 쪼다다 그 얘기야 너 영구영하다 보물 놓치면 너 머저리다 그 얘기야 여러분 바보 쪼다 머저리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삶 같아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해야죠 시간 내야죠 세상에 바쁜 일 팔아야죠 잘라내야죠 그래 보물도 없고 은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시유도 경험하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신앙의 점핑일를나는거죠 나를 답답하게 가름받고 있던 온갖 걸림돈들이 사라지는거죠 한 번도 뛰어넘어 보지 못한 장애물 역전 드라마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주의자들 사람들 가르치다가 해준 얘기인데, 저는 소화 공식은 외워지지가 않아요. 화 기호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 일요일마다 집안에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육학교 선생님을 만나보니 내일 선생님이랑 만나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을 잡수시더니 할아버지가 야